시행착오 지금은 무척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마음가짐으로서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지만 처음 주식을 접하였을 때 수업료가 석달 만에 원금의 40% 손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몇날 며칠에 하한가를 경험해보았고 미수와 신용 몰빵으로 인한 깡통의 경험 또한 갖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선물을 접하고 한달 만에 원금의 30%를 날리는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옵션을 거래를 하고 두 달만에 깡통의 뼈아픈 기억 또한 갖고 있습니다. 수년간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기도 하였으니 참으로 나에겐 이 주식시장은 격정의 연속인 사움터였던 셈이었습니다. 돈, 가족, 친구, 애인 모든 면에서 사면 초과에 몰리며 절망을 여러 번 경험해 보아야 했지만 그래도 즐긴 목숨처럼 살아남았고 이제는 여유를 부리면서 매매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행착오 끝에 이제는 지지 않는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에 걸쳐 무척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왔지만 올해 주식선물을 접하고 또 수업료를 지불하였습니다. 결국 모든 주식시장에서의 거래에 있어서 수업료는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행착오 없이 처음부터 잘한다는 것은 나에게 불가능한 일인 듯 보여졌습니다. 이 주식시장에 큰 돈을 들고서 뛰어든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초보 투자자들은 알아야 합니다. 최소 2년 이상은 투자금을 절대 키워서는 아니 될듯 합니다. 지금 27개월 연속 손실 없는 흐름을 이어오고 있지만 처음부터 잘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식시장의 흐름을 읽기 위해서는 여러 경제 지표를 몸에 익혀야 하고 매일 수많은 뉴스를 받아들이고 버려야 하기에 경제의 흐름을 몸에 익히는 데에만 최소 경제 사이클을 두번 이상 경험하여야 하기에 7년 이상이 걸릴 듯 보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형태의 매매를 한 번쯤은 작은 돈을 들여서라도 경험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데에는 10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고 평생이 걸려도 안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도 시장을 보는 눈, 매매 그리고 마음가짐을 하나라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돈이 걸린 시행착오는 인생에 있어 무척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초보 투자자라면 10년이 되기 전에 결코 자신의 실력을 믿어서는 아니될듯 보입니다. 이 시장은 자만하는 자에게 다시금 큰 실패를 안기기 때문입니다. 냉정히 들여다본다면 그 누구에게도 주식을 권할 수가 없습니다. 은행이자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축하는 마음이 아니라면 이 주식시장은 모두에게 위험한 도박장일 뿐입니다.